되게 일찍 가야되네 내일 8시 2 0분에 일어나야 된다 내일 촬영이 몇시에 끝나는지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1시부터 촬영 시작을 해서 예상시간 5시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안 걸릴 거야 아마 그래서 내일 연비가 그 마스크를 쓰는 거를 모르고 있었대 근데 이제 나도 그렇고 미래님도 그렇고 너무 당연하게 연비는 마스크 아직 얼공 안 했으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되겠거니 했던 거야 어, 나도 근데 딱히 그런 거 확인 안 하거든 아니 응. 난 대본 보자마자 딱 알겠던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물어봤더니 제작진 쪽에서 모르고 있었대 응, 그래가지고 이제 연비는 안 하기로 했고 그게 바뀌었나봐 출연진이 그러면 올해 들어오면서 연비 말을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세 번은 한것 같은데 이게 멘탈이 나약해지니까 정신이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어, 팀장님 전 나오시더라고 딱 보고 내 감이 맞았구나 <웃음> 아니 그러니까 연비의 이런 불안한 감은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맞는 경우가 한 85% 이상 되거든요 근데.. 아 그냥 싫더라고! 확인하는 게! <웃음> 나는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음... 확인이 안 돼서 촬영장 가서 갑자기 어?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요? 아 그.. 아.. 아 근데 어쨌든.. 아 몰라.. 암튼.. 아니 귀찮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뭔가 에 하나에 집중할 상황이 되면 자 다른 거를 다 놔버려요 제가 그니까 집중 분산을 못해. 뭔가 하나가 딱 꽂혀가지고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 그거 말고 생각을 못해요. 방 구석에 구석지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멀티 개 못해가지고 멀티를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 와장창이 돼. 그냥, 그냥 다 그냥 다 그냥 개판돼 버려. 어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상황 같았으면은, 짬 내서 이것도 하고, 짬 내서 저것도 하고 이럴 텐데, 아, 요즘에 진짜 다른 거에 이제, 정신을 팔기가 그렇게 싫어, 그냥.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방송 써니님이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몇주 전에 내가 왜나 카드 다시 신청했다고 막 생방송에서 여러분 메탈 음... 카드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했던 적 있다 그거 이제 그 자동이체 되는 거다이 카드로 옮긴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던 레드 카드를 해지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했어 몇주 전에 카드 신청해 놓고 그냥 다 싫어 그냥 다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케빈님 캐비님, 케빈님도 어. 그거 하세요 카카오톡에 보면 예약 메시지 있거든요 그걸로 나는 확인해 놓아 그러니까. 연비야 그걸 안 걸지 그 설정 자체를 안 걸지 어. 그러니까 그걸 아 그걸 러니까그 걸어놓으라고 안 걸지 그걸 아니지 아니지 그걸 안 하지 그거 거는 이 차라리 그 시간에 하지 그 일을 아니 근데 구글 어시스턴트는 실제로 써요 제가 지금 딱뭐잘때 헤이 구글 해가지고 어뭐 8시에 깨워줘 막 이렇게 해요 아 근데 이게 문제다? 이게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아셔야 돼 이거를 내가 어떤 거를 뭐냐에 정보가 이렇게 왔을 때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헤이 hey, 구글 몇월 며칠에 어떤 일정 추가해줘 이거 자체가 수동이야 <웃음> 아 짜증나 이거 자체가 수동임 아 요즘에 내가 좀 그래 오. 어떤 생각에 내가 꽂혀있어 어떤 생각이 꽂혀있어서 내가 침대 위에서 요즘에 저예요 아 진짜로 반쯤 시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멘탈 관리하기 바빠 요즘에 이거 우리 캐릭터 다 열려있네. 다른 캐릭터 해봐도 되겠다. 레프트 끝나지 않았냐고요? 아니, 나는 뭐 게임 관둘 때 허락받고 게임 할때 허락받아야 돼? <웃음> 아니, 끝난 게어디있어 내가 하고 싶으면 또 하는 거지. 세계 이름 뭘로 할까? 엄청 큰 배. <웃음> 아니, 이번 레프트는 엄청 큰 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세계 만들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러가지 모드를 적용을 했고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알아보니까 레프트로도 역겨운 생존기가 가능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혹시 역겨운 걸 할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일단은 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얘들아 이거 내가 명령어 좀 알아와야 될것 같아 저거 모드 특히 저거 있잖아 왜 쓰레기 모드 그거 넣었거든 어, 어, 어. 무한 쓰레기 모드 넣어가지고 타임 어? 안 넣은 커맨드 떠버리는데? 여기서 세팅을 해야 돼 맞아. 설정을 눌러서 모드스로 들어가라고 모드스가 어딨어? 왜나 없어? 너 있어? 엑스트라 세팅 API 안 깔려 있어? 깔려 있지 내가 너한테 네. 보냈는데 러닝 안 시킨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왜 나한테 없어? 내가 근데, 니네한테 어, 보냈는데. 나는 아홉 개인데 왜 케빈님은 일곱 개야?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어. 어? 나 아홉 개야. 야 내가 니네한테 보냈는데왜 나한테 없어? 그럼 여기서 이제 F10을 눌러가지고 아이템 인터벌을 그렇지 일 들어와도 된다 이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레프트. 오늘부터는 약간의 모딩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 보려고. 그 다음에 이거 스토리 그냥 안 따라갈 겁니다.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예요. <웃음> 이제부터는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 모드. 누구세요? 아비 소리구나. 어 난데. 아아아뭐 아, 어. 이상한 애가 왔네. 아니 근데 여기 보시면 보시다시피 좀 쓰레기가 엄청 많이 몰려오죠? 풍족하게! 어, 풍족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노를막 4명이서 젓고 아니면 시청자들 불러와서 10명이서 노젓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배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거야 연비 들어왔다. 연비 어디로 들어오나? 나 아, 바다로... 어? 뭐야? 너왜 이렇게 멀끔해? 멀끔하지만 늙었어 야 이거 어떻게 못 멈추냐? 아이씨 지금 뭐가 안 열려 있잖아 잠깐 내려갔다 와 그럼 아노라도 얼른 못 만드냐? 노 슬퍼하지마 노노노 no, no, no, no. no, no, no. 어. 어 만들 수 있다 어. 야 빨리 만들어 뒤로 가자 다시 로프 로프 그래 그래 그래 다시 만들어 이거 섬에다 껴놓자 자, 여기서 그냥 풍족하게 다 만들어 뭐 나무창 만들어 바로 야야야 하반기 이거 부수면 아니 아니 나 망치만들었어 망치 망치만들었어 아니 망치로 뭘 하겠다고 다시 짓겠다고 일단 나는 대한민국의 프로게이머로서 상어를 죽이고 올게 혹시 그 프로게이머 누가 인정해줬지? SKT LG U+ T1 야고스안먹으려고잘 피했네. <웃음> 어 터진다 찝찝찝찝찝 상어 잡는다며 SKT SK 텔레콤 SKT LG U+ T1이라고 불러줘. SKT LG U+ T1 상어 어딨냐 근데? 요요내 앞에 내 앞에. 일로 아, 와 짜시라. 아 아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배 바로 밑에 있어. 저 어디가 뭐 육지로가 제외. 얘 꼈다 야 했다고? 육지 꼈다 육지 꼈다 꼈다 꼈다 꼈다 아, 어, 아아 깨비 아아 아, 깨비 아아 SKT T1 LG 텔레콤? 하핰 <웃음> 뭔 소리 하는거야 음 아예 그냥 나 상어 입속으로 들어가버려 내가 그냥 머리통 넣어버려 머리통 넣어버릴거야 따라다니면서 찌를거야 음 들어와 얌전해져버려 음 들어와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일거야 이제 나무 창이든 뭐 철창이든 뭐 이제 구분이 없어. 이제 그냥 그 거리 감각에 대해서 아예 그냥 몸이 익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 뭐야, 창이 없어졌어. 씨. 창이 깨졌어. 야, 이러면 난 곤란해. 잠깐만. 나 뭔데? 저기요. 살려 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밤 되잖아. 그러면 섬 없어질 수 있거든. 빨리 켜야 돼. 켤수 있는 거. 아, 맞아. 한밤중에 섬이 가라앉더라고. 얘들아, 근데 나 자원 미친 듯이 캐고 있으니까 나 두고 가면 안 돼. 지금 바다 청소부 하는 중 이거 오랜만에 근데... 그 오랜만에 출발하고 나서 그거 좀 해볼까? 그 쓰레기 바다 한번 볼까? 찾아가 볼까? 그 태평양 한 가운데 있다는 쓰레기 섬. 좋아 좋아. 야, 야, 빗소리 출발시켰는데, 야야 비 소리 출발 시켰는데. 야. 야! <웃음> 어 연비. 야, 나 물렸잖아 연비한테 물렸다. 야 근데 빨리 지어 가지고 일단 물을 조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는데? 어 이거 그 하나 먹을래? 수박인데. 나좀 줘라. 버리는 법이 뭐지? 왼쪽 클릭이었나? 아니 왼쪽 클릭은 대놓고 먹는 거잖아. 아! 누가 봐도. 안좋 정수기. 어, 내가 그래. 만들었어. 아, 어 벌써 만들었어? 나를 찬양해라. 연비, 연비. <웃음> <웃음> 아 근데 물컵이 없어. 빈컵 내가 만들었어. 어떤데? 한자 많이 <웃음> 없는데 판자 뭘 판자. 많이 없어 지금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판자구만. <웃음> 지금 여기서 이걸 무슨? 야 근데 이거 물이 문제가 아닌데. 나 감자 세개 이게... 있는데 구울게 일단. 아 아니지 아니지. 왜왜 왜? 농사지어 농사지어 야지 농사지어 야지 농사 아니지 어, 당장 뒤지겠는데 지금 어떻게? 중간, 아... 중간 크기 반 내가 딱 설치할 테니까. 아 그럼 하나만 심어. 당장 나 구워야겠어. 나못 참아. 잠깐만 그물망 좀 진짜 만들어봐야겠는데 어? 어. 잠깐만 연, 이거 연구해야 돼 아이고 이거 스토리 안 밀면은 야 저기 저기 섬 있다! 저기 갈까? 섬에 먹을 게 있다고 또 노져 노져 근데 나 길치 연비를 위해서 저기 위에 봐봐 배그처럼 표시되는 거 보여? 어 봤어 어 그거 아, 내가 어다 배려해가지고 다 해놓은 거라고 오. 문다 상어가 뒷문다 상어가 뒷문다 어, 어, 중문. 여기 여기 부서지면 안 돼! 부서지면 안 돼! 아 너무 너의 지금 옷차림 교양에 맞지않는 대사선택이었거든아 <웃음> 연구대 있네 야 그러면 그물만 금방 되겠구만 그렇지 포획그물 야 그러면 양날개 펴버리자 여기서 어때? 그 다음에 우리 이번 배의 컨셉 어떻게 하냐면 바로 방 4개 각방 써와 그래서 연비도 주방 제대로 만들고 각자 연구대 따로 쓰고 어, 완전 크루즈선으로 가 그냥 층도 만들어 대신에 그냥 대신에 음. 아이템은 공용으로 쓰는 걸로 그렇지 창고방 하나 딱 공용으로 막 이렇게 빼돌리고 막 그런 에헤이. 더럽고 추악한 마요? 에헤이 그런 걸 이제 하지 말자 이거지 왜 연비만에 대답 안해? <웃음> 아니라고 하고 하라고 이거 되게 평화로운 레프트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레프트에서 실제로 약간 역겨운 생존기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그때 약간 상황에 맞는 모드들 갖고 와서 선보여 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아 뭐가 역겨울지 기대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싹 얘기해 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할수 있어 원래 스토리에 따라서 뭔가 얻어지잖아 아이템 제작이나 이런 게 그거를 뒤죽박죽 만들어버릴 수 있음 그 다음에 내가 봤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아나 근데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나 나도 근데 상어 고기 구웠어 아니 나 진짜로 꼬르륵 소리 난다고 아 아이... 응. 뭐야 아이 환자 없어 환자 더 죽고 올게 그다 넣겠냐? 겠네 왜? 뭐야 출발한 거 아니지? 케빈이는 여기 살아. <웃음> 아니, 엄마 버리지 마. 엄마, 아, 잠깐만, 야, 아니, 야 이건 아니지. 케빈이는 오지 마. 아니, 엄마, 아빠. 될 거야. 내가 더 죄송, <웃음> 내가 더 잘할게요. 야, 노저노저 야, 노져, 노져, 노져, 노져. 없어. 나 올라가면 정말 창의 분노가 시작될 거야. <웃음> 좋은 말로 할때내 어. 쪽으로 노져. 아너가 깨졌다. 아이고. 저준벽돌 <웃음> 아, 아. 어, 누가 만들었네? 내가 만들었나? 야, 앞에 왔다 쓰레기 섬. <웃음> 어디? 야 와, 저희가 태평양이지. 이게 자조적인 개그라고 해야 되나? 지구가 파괴된 느낌으로. 아 좋다. 좋다 좋아. 멋지다 김비솔. 이야 이게, 이게 바로 태평양이지. 와, 야, 우리는 진짜 착한 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근데 진짜 그러니까. 태평양 이럴까? 진짜 어, 이래, 진짜. 진짜 이래. 아, 진짜? 어, 진짜 어. 이래. 이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데가 있어. 와, <웃음> 진짜 사람 쓰레기구나. 거기에 <웃음> 어. 내가 봤는데 대부분 <웃음> 쓰레기가 그거래. 뭐야, 업할때 쓰는 막 그런 거. 이거 근데 잘 흘러간다, 지가 알아서. 너안좋어도 원래 게임이 이랬나? 어 저기 섬이다! 갈래? 이거 잠깐 좀 쉬자 그래 네, 야 재밌겠... 우리 일 너무 많이 한것같아 <웃음> 이거 뭔가 자동화 없나? 자동화? 이거 너무 열심히 일만 하는 것 같으니까 <웃음> 오늘 하루는 저기에서 앵커 딱 해놓고 뭔가 건축을 시작해야겠다 아, 어우 뭐야 오씨 나 물에 잠겼었어 야, 금속 광물을 스크랩으로 만들 수가 있다. 아 진짜? 어, 이거 패스? 패치가 아니라 이거 모드 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아, 어, 풍족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드 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상어는 죽은 목숨이라 볼수 있는 거지. 모래를 점토로 바꾸는 마법은 없겠지? <웃음> 그건 좀. 오, 저 오른쪽에 또섬 있다. 어또 있네? 뭐지? 털질 그렇죠? 잘 나오네. 섬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아 근데 여기 앞에 아이템이 너무 많은데 요것만좀싹 걷고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우와 고래다. 우와 고래다 고래가! 고래가 지나간다. 고래다. 고래가 지나간다. 안나 고래? 야 뭐야? 야, 이런 게 이런 게 있었어? 와야 이거 썸네일 경쟁이 시작됐는데? 고래로 해야돼? 쓰레기 섬으로 해야돼? 고래가 뭐 쓰레기 섬 많이 했으니까 고래로 고래가 나타났다 아 근데 고래도 한예다하게본적 한 있었나? 없었어 고래는 고래 처음 봐 진짜? 어에오오 어. 모래 있는 사람 뭐라고? <웃음> 그니까 러 여기 모래 하나 점토 두 개. 야, 이거 앵커 달 준비. 앵커. 달았달았 달았다고 벌써? 응, 내 앞에. 아, 여기. 네 야, 여기 쓰레기도 워낙 많아서 주변에 파밍할 거 낭낭하겠다, 이건. 야, 벌써 넓어 그냥. 와우. 이거를 이제 앞뒤로 쫙 늘려 가지고 여기에다가 경사면을 쫙 설치를 해서 아니다. 2층 만들어야겠다. 2층 좀 높게 기둥 한두칸세칸해 가지고. 원에 <목소리> 짜라짜라짜라 그림같은 집을 짓고 짜라짜라짜라 자랑하는 우리님과 한편 좀 살고 아 아주머니 미스터트로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아빠 최국인저 푸른 초원의 그림같은 집을 짓지요 장지대의지요 혹시 본인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웃음> <웃음> 요즘 패드립은 저렇게 치는 건가요? 아니, <웃음> 뭔가요? 저게 <웃음> 신종 패드립인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된 건가요? <웃음> 패드립인가요? <웃음> 우리 아빠 집공장지대 지금 쓰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웃음> 걷다 되고... <대고>. 아, 정말... <웃음> 어, 야, 상호가집 뚫잖아. 상호가집 뚫자...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웃음> 아저씨, 공장지대도 좋아. 근 네, 말을 <웃음> 그렇게 했어. 갑자기 돌아가지고 이걸 날 문해... 그만... 어, 문에 너도 타이밍을 익혔니? <웃음> 잠깐만 <웃음> 이상하다? 나 완벽했다 생각했는데? 상어한테 잃힌 남자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거 실제적이다? 상어가 약점이 코래 아 진짜? 맞아. 코를 톡 상영하게. 때리면 얘가 멈추잖아 지금 어 그러면은 코를 톡 때리면은 음. 애가 기절하는 거야? 기절은 아니고 약점이래. 그러면은 코를 뚝 때리면은 애가 음... 이제 와가지고 아이코 아파라 와... 아이코 아파라로 빌드업을 한다고 그걸? <웃음> 와... 너... 야너 스탠딩 코미디언 해라? <웃음> 어디갔어? 새가 또 날라오잖아? 말 돌리네. <웃음> 재밌지? 재밌다고 해도 나 집중하고 있어요? 나도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상어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웃음> 너 혹시 가서 약하고 왔니? <웃음> 약이라니 그런 무서운 말을 요즘에 아니면은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아니 아니네 아니네 아야할 약을 먹은 거야? 먹어야 할 약은 제대로 삼시네아 꼬박꼬박 먹고 있고 아지말아야할 약은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다고 까비 저기도 다미새끼 꼬박꼬박 먹고 입고 오라고 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쓰레기가 천지다 세상에 쓰레기가 참 많구나 되게 중의적인 표현 같은데 <웃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도 되는 겁니까? <웃음> 네다 잡아놨습니다 아 근데 여섯 개 언제 만드냐고 뭐를 진흙 여섯 개아 마른 벽돌 이거 어어어 어, 어, 좋아 좋아 남작을 바치면 남자를 못 가요 아노이 별로 너 어차피 안갈거잖아 난시티이야 왜? <웃음> 연비는 장가 못갈거 같아 어? 내가 봐도 그래 너도 장가 못들거 같아 나는 강아지랑 행복한 애니멀 라이프를 살거야 아니 이거 스크랩을 얻으려면 은 지금 쓰레기 중에 요 배럴을 다 주워야 돼 맞아 <놀람> 스크랩 좀 줄까? 나 스크랩 열다섯 개 있는데? 그거 상자에 넣어놔봐 여기에 하나밖에 없는 지금 닭다리 튀김을 케빈님께 선사 왔어요 일로와봐 어? 금방 갈게요 어, 빅돌이가 먹었어요 아이씨. 아이씨 알았어 내가 하나 더 구워놓을게 굿 팍? 바로 그냥 넬름 먹어래 내가 구했으니까 내가 넬름하고 먹어야지 뭐 먹어 너는 근데? 그 와중에? 나? 뭐안 먹어? 뻥치지 마 방금 그릇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숟가락에 조심스럽게 그릇에 넣는 그 소리가 들렸다고 방금 <웃음> 어떻게 해서든 안 들리게 해보려고 이렇게 숟가락 살짝 놓다가 턱 하는 그 소리가 났다고 뭐 먹어? 너 배고파서 지금 어 말이 잘안 나오잖아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그래서 스프로아온 거야 저녁을 왜안 먹어? 그냥 먹었어 근데 배가 고파